y o u e falling t r u someone new A feathered heart forgets everything that's true Feels like I ran into a thousand shades of blue Why am I holding on to somebody?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세빈입니다 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영상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또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추가적으로 찍게 되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또 좋은 제품을 선물받게 되어가지고 어, 영상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또 영상 제작가 출신이잖아요 진지하고 코미디하게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굿굿 네, 굿굿 이 제품 이름이 플리프 시카 알로에 프레시 스킨 로션 제품인데요 이름과 같이 시카랑 알로에가 함유어 있어서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이 제품을 직접 써보니까 지금 또 여름이잖아요 땀나고 이러면 굉장히 피부가 좀 민감해지고 피부에 막 피지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플리프 제품을 쓰다보니까 수분과 유분을 약간 밸런스 있게 잡아줘가지고 굉장히 여름에 쓰기 적합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플리프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동물들에게 이제 생체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브랜드라고 합니다 올리브영에서 이제 또 클린 뷰티로 선정된 그런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 인증받은 더마 화장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신뢰성 있게 믿고 쓸수 있도록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제품 덕분에 제가 어... 제가 이덕을 왜 봤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남성을 위한 화장품이지만 아무튼 네.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거... 뭐 좋은 건 알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은뭐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재미없어도 재밌다 해주시고요. 제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만족도 높은 성취감이 아니라 성만 사용감. 어, 다시 하겠습니다. 만족도 높은 사용감과 신뢰성 있는 입장 테스트랑 또 뭐였지요? <웃음>